혼화하여 주십시오. 세부대 제관께서는 집사로부터 꽃을 받으시고 동시에 꽃을 올려주신 후에 반대부 제자리로 가셔서 사회자멘트가 끝날 때까지 두 손을 모아 응념해 주시면 됩니다. 응념. 오직바라오건데 설문의 할망이시여 오늘 제주돌문화공원 이곳 재단의 강림하사 지금의 진서를훈양하소서금분들은반이서주시기 바랍니다. 들에분들이제양들으로 네, 나. 남... 박람아기관이사람 김영란 시인이작시한 평화 이을위한 기도의 시간이사람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사 김영란 섬 휘파람새 가지 옹기녀쉴 곳을 찾는 전녁 세상을 밝히는 빛들이 등병돌에 불 밝혀 주었듯 섬에는 등백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해 뜨고 해 지는 동안 비 오고 바람 부는 동안 간절한 그리움으로 우나스 가다올록등산 하나 섬이 심장에 들어왔듯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그냥 꿈이 되어야 한다지 섬의 머리를 오래도록 쓰다듬으며 긴밤 함께 걸어주는 저 달처럼 지하지 말라 존양의 가르침 땅속 깊이 물을 모아 섬 사람들 목을 축여주었듯 혼자서 아득해지던 시간에도 사계절 꽃은 피어나고 새소리 벗삼아 오름 어리쯤 당도하면 설문대 당신의 포근한 숨결. 이렇게 들었나이다. 당신이 치마로 흙을 날라 한라산을 만들고 그때 흘린 흙들이 수많은 오름이 됐다는 이야기. 산보다 더 푸신 설문대의 할망이시여. 한 발은 한라산을, 또한 발은 산방산을 딛고 바닷물에 빨래를 하셨다는 크나큰 사랑 담기 위해서. 그렇게 몸이 커지신 창조의 어머니 설문대 할망이여 아들들에게 먹이려고 어느 하루 죽을 수다 죽솥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고 죽을 먹은 아들들은 오백 장군이 되었다는 사랑의 어머니 설문대 할망이여 한라산보다 더큰 사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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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의 노래 서로 손을 잡고 노래하나니 우리는 해와 달 하늘과 땅 나무와 꽃 짐승과 벌레 비와 바람 그리고 눈보라까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그리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뒤로 도셔서요. 뒤로 도셔서 관객분들께 다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강스님 사진입니다.